이혼 절차 최정윤 나 잘못되면 박진희에게 아이 키워달라 부탁해 최정윤이 박진희와의 깊은 우정을 드러냈다. 지난 1 4일 방송된 mbn 예능 무작정 투어 원하는 대로 에서는 시네라 박하선 박진희 최정윤이 경기도 이천 여행을 즐겼다. 네 사람은 평소 캠핑을 즐기는 최정윤의 주도로 숙소 정원에서 감성 캠핑을 즐겼다. 비가 내리자 내 사람은 숙소 안에서 수다를 이어갔다.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여행을 온 최정유는 아까 엄마한테 몇번 전화 왔다. 야! 나네딸못 키우겠다. 라고 했다. 제가 잔소리할 걸 아니까 전화를 하면 피한다. 뭐 하라고 하면 안 들리는 척 한다. 그런 게 약이 오른다. 라며 일곱 살 딸이 친구 같아 좋으면서도 말을 안 들어 힘들다고 밝혔다. 박진희는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족하고 특히 나는 배우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아이로 명명될 수 있지 않나. 특별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언가를 덜어 주었을 때 아이가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한다. 그런데도 보면 많이 챙겨준다 라고 말했다. 마침표 박하선은 요즘은 애랑 싸우다 보면 제가 해갔다 제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. 엄마를 조모 어 역사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. 이에 최정윤은 나는 아이가 말안 듣고 잠안 자려고 하면 내가 내 엄마로 보인이라고 한다. 라며 재능을 낭비한 연기력으로 상황을 재현했다. 다음날 이들은 떡매치기 체험과 암벽등반 체험에 도전했다. 박하선은 20대 때 우울증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이를 떨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. 당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묻자 박하선은 이상하게 호르몬도 나오는 것 같고 너무 예민한 일을 하고 감정을 쓰니까 성격도 예민해진 것 같다.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. 라며 마이너스 20대 연예인 배우들 중에 말도 못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나. 그 사람들 보면 다 안아주고 싶다.라고 했다. 박진희는 실제로도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시어머니. 친정엄마 남편도 너무 잘 키워 주겠지만 정윤이가 데려가서 키워 줄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한다 얘도 마찬가지다 라고 답했다 최정윤 역시 나도 부탁했다 나 잘못되면 우리 딸 끝까지 키워 달라고 라고 말했고 박하선은 두 사람의 우정에 울컥해 눈시울을 불켰다 박하선이 나는 맡길 때가 없다 라고 말하자 시네라는 나한테 맡겨라 고 했다